나 진짜 이... 아 진짜 예쁜데 아, 다른 사람 아, no, no, no. 다른 사람 없었어요 약속해줄래 진짜 너만 예쁜데 아, 아 아니 그 머리카락 길어요 머리카락 길어 머리카락 와봐 와 you look so pretty 진짜 많이 예쁜데 아, 섹시 얼굴이 예뻐, 얼굴이 뭐라고? 얼굴이 예뻐, 예뻐요 u r r y w y o u h a 어디 배워서요? 아, 도, 도시, 한국 사람이에요. 아, 아, 사람이에요. 아, 아, 또,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요 아.. 그런데 한국어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말 알아요? 저도 o 아해요 a 어 e Chocolate. Chocolate. 베트남 c o l a 베트남 h o c o l 유 t e c h o c o l a 베트남 유 o c o l 요 음. 어떻게 한국말 알 나라에... 어떻게 라면어게 아, 요 n t e r 인터넷에서 아, 인터넷에서 공부해 to be. i n t e 알았어 알았어 not g 해 박수 g to be. Oh, I'm going 스 m 하 l 스 h a n 스 s 한살 l 케 hana small hansa ok ok ok ok ok ok ok o 요 인도네시아 k ok ok ok ok ok 아, 아 ok o 아 ok ok 아 k o 국 ok 서 k ok ok ok ok ok ok ok o 한국. 아. 어, oh. oh, 한국말 잘하 어. 남친이서 남친. 테쿠키. y e a 쿠키 테쿠키. 아, I'm YouTuber. 무슨 I'm YouTuber. Oh, really? Yes. Can you give me e Yes. The name? Uh, mm. English, English you. Mm. Ah. Can g e a name? am a n a m I am a name. a name. I am name. I name. o am a name. am a n a e I a a n g m e I am a n a I am n e n e I am e a n e a a n a I n a e n e I n a I a m e t m e a n e n e I e m a n n e Can, can, you me, 아. can you give me the name o 음. 아, 인스타그램 알려주세요 You have Instagram?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있어요? 인스타그램 줘봐 음, 전에 있지만 지금 말 없어요, 없었어요 아, 그래 okay, 이오알아서알아서 okay, okay. 남신 있어? 남신? 혹시 지금...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 <웃음> What, what's your type of guy? 어떤 남자는 사, 사랑하고 싶은데? 아... 저는... 이상형 없어요. 아... How about we cook saram like Indonesia s a 좋아 m k l 친에 가본적이 있어요 아 머리카락 이본데 머리카락 아. 한국말 어, 어떤색깔 어떤색깔이 아. 노랑거 아닌데? 아 점색? 노란 노란 색색 빨간. 검색? 검색? 검색, 검색? 빨 간색 o m 색색 아닌데 p 색 l red red s e k a 색 i 색색 s 색 red is red you can write red p a l g a n s e red is p a l g a 아, 오늘 제직업이안 직업, 좋아서...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네? 직업 직업 아 직업, 아, 직업. 직업이에요 아. 학생인데요 어 아, 학생 고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네? 고등 고등학생? n 등학생 학생? 학 a 어 대학생, o t 학 n g 대학생? Yeah. 대학생? 어? 처음에 처음에 o university. Ồ, university, 대학생, 대 n 생 a m v i t Nam, o no v i t n a 오늘 저는 아 어,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근데 좀 속상해. 요 음.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인도네시아 좋아해. <웃음> Maybe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someday? 시간이 쓰면은 시간이 쓰면은 놀러 와 인도네시아. 인터넷이 안 좋아해요. 아 a c o n n e c o n a c a n w r c t i n 다시 말해요. 음... Mm. You, you can write. 시간 있으면 아... 인도네시아 무슨 말이야라니? 몰라요. 이해 못해 아..근데 어떻게 한국어..아..알아요? 아, 이렇게 배우어요잠잠그만저도 <웃음> 있어요 와, 깨수 너무 깨수 많아요 와아아 진짜 머리 아파 뭐야 이거 아 보여요? 비.. 비즈니스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음.. 보여 비즈니스 그래, 너무 비즈... 어려워요 아하. 못 벗어.. 그러면은 한국말 잘해 진짜 베트남 사람이네 오랑 베트남 아니요 태국이 진짜 대단해요 전에 저도 있어요 잠깐만 아아 아. 하, 한국 드라마 좋아하니까요. 아. 한국 드라마? 재밌어. 사람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아, 녹고세요. 안경환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안경환 교수님. 안기 아마 잘모 몰라요. 한국 사람이 아, 어디서, 사람. 어디서? 어, 베트남에서요. 베트남? 아, 이 사람은 No. Hmm. Korean Korea Korean h o w do you know uh, Yes he... s mm -hmm. uh, hmm. yeah. uh, a r a m s a r a m o t o k s n n r u g 너 한국 가고싶은 한국 한국 해아해국한 한국 n 국 going to k o r 한국 You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아, ah, give me uh, your Facebook. I have, yes, I have. 그럼 우리 연결하자. 아. 잠시만. 19, 19 알려줄게. 잠시만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몇 시예요? 아, 요요시? 요요시? 10시 요요시? 요요시? 요요시? 똑요시요같아 요요시? 요요 페이스북 요요시? 세요 네? 페이스북 no, 알려주세요아네요깐만 I have Instagram, but now I I lost it. My Instagram. 잠시만 기다리세요.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왜 한국어, 공부해요? 아잘모르겠어아 한국어, 모르겠어요어한국일 한국어, 일... 국어 한국어, 한국한국 한국어, 한국 한국어, 한국한국 한국어, 한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터 I want to be oh, Korean 그치. trans. 그치. Trans? 저 한국통 번역사가 되고 아, 싶습니다. Korean translator? 음. Uh, 지난주, uh, I met uh, uh, some people from Korea in my city. 아, 일하고 싶은데 Maybe someday you w a n o w going to uh, Indonesia? 한국어. Going to Indonesia? Yeah, maybe. h uh, you can call me. I like you. you. Yeah, of course. You is very good. 그런 그 정도 아닌데. 지금 어디 m 라요 C B 부모님 같이 부모님 같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 아부 like uh, father, mother 같이 사라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요. 잘잘안 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아아 같이 살아요. 부모님, father, mother, like 아아 아빠, 아 엄마. 어 가족. 아 가족, 아 가족이. 가족. 가족이랑 맞아요. 응. 지금 저는 집에서 없어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있어 아, 있어요. 알았어. 기숙사, 학교, 학교 어, 대학교, 기숙사, 알았어, 알았어. 음, 집에 가가워요? 응? <웃음> <멀어요>? 모르요? <웃음> 집에 가가워요? 아니요. 몰라. 몰라요. 음, 음,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네, 그는 머리, 머리니까 기숙사에 살고 싶어요. 음, 알아서, 알아서. 고향에 가면 시간 좀 많이 걸려서요. 아, 몇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아, 버스 타고? 아, 아니, 세 시간. 세 시간, 어머? 세, 아, 버스로 세 시간, 세 시간 정도. 아, 그러면은 뭐래요? 예숙사 사라요. 롱이 아세요? 뭐라고 타입 타입. 유캔 타입. Do you know h l o n g Bay? 하롱바이할롱바이 바로 베이니스이요 a i d a h o What is t h 아, 영어 영어. 1 7 0 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laughs> I 어영 n 영어 영어 영어 영어 o 어 영어 영 o n 어 영어 영어 w h 영 o 영어 영 a 영어 영어 영 a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 o 영어 영 a 영어 y a 영어 t a h 어 h o 영어 영어 영어 y h a 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a 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 a 영어 영어 영 n 영어 a 어 영어 영어 영어 영 h a 어 영어 영어 a 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 o 영어 영어 영어 어 하롱바이 what's that? 롱바이 관광지인데요. 아, uh, English, English. <coughs> Use uh, Google Translate. Use Google Translate. 어, 뭐요? You? you can 너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Okay, okay. 아, uh, I will search. 베트남 uh, uh, 가본 적이 없네. Vietnam h a l 이광광진. Yes, I I want to going to Vietnam. Ah, uh, I will be meet you. Vietnam. 난... I will meet you. a k s a 그 말하지 마. 나, 우리 처음 만나요. 나, y o c I like you. <웃음> 내 친구, 우리 친구 오! How o n g b d i s l n d i e u i f How long b i s a d Island, Island. Wow, it's beautiful. Oh, ah, I island, i s l s s a l a l a n a n a a a s l a n d a n a a It's beautiful, beautiful. Halong Bay. o oh. kakao, kakao. Halong b y kakao. The bye, kakao. a e a 에 오면 저는 mm. 그냥 너를 데리고 여행 갈 ah. 거야. 예뻐. 멋있어요. Oh, what is 그래. <웃음> I want to g o i n to Vietnam. You wanna be my tourist guide? t u e g u i Cray? Cray? Cray? Cray? Cray? Cray? Cray? Cray? Cray? r a y r a y a y Cray? a y a y a r 베트남에서 많이 관광지 있어요. 아, 아, 너 관광 가야... <웃음> 아... 아... 관광가에 가시. 저도 관광갈에 시? 아, 남, 신 남신 있었어. ex, <웃음> 근데... ex boyfriend. 없어요. 아, 진짜라? 공부해요 공부만. <웃음> 아. 혹시 뭐라고? <웃음> 혹시 미... 한국어. 한국어 어... 미스, 미스 한국, 미스? 아. y e 아니요. y e 한국 뭐예 아, 시 한국 언제 한우가 배웠어? 요아한 달? 한달 동안? 한달한달 한우가 언제 배웠어요? 한달 동안 배웠어요 한 와, 달? 네한달 동안 진짜? 아 진짜 알어 근데 말..말이 잘하네 아는데? 조금만 알아요 좀 아. 치코. 치코? 아, 제업 그냥 유튜브 치코피. 지금 치코피 몰요. 그냥 유튜버. 응. I want going to Vietnam. 같 a 갈 h i 앙고 l 가이드 아 n g k a d h Vietnam, 이 k u Rong, k u r n g a t s a h 안 아쉬운데? t i a Yes. I'm <웃음> g j e 사에서 여러 가 여러 친구랑 살아서 좀 c 러 i n Gurang, Saras, or j 아 Are you recording? b a n n g Are you recording? No, I'm not mm. recording. I'm live streaming.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Mm. Live streaming? <laughs> No, no time. m f 진짜 괜찮아. 아, 아, Vietnam c 나중에 전화할게 아, yeah. Oh, f a 해 If I want to go yeah. to Vietnam, but, bu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Vietnam. I don't know. <laughs> I, I, don't know I, I, I, uh, I don't know about Vietnam. I will be u n I don't know about Vietnam. How long by? It's very good. Hmm. Yeah, a lot of people know. How long by? Is h o long by? But you don't know. <laughs> sorry, I'm sorry. Uh, but how uh, long by is famous island? k u <laughs> c h a n Ah, Kucheng. How long by is famous island? Yes, famous. How long by? Wah, mantap ini. Sorry, <laughs> you look so pretty. Like, a, <laughs> like an angel. i am intro no i'm just a person <laughs> i want to be your boyfriend maybe <laughs> okay just d i n g you're you very smart you can speak korean very well <laughs> maybe you better than me i just can speak a little bit you better than me 한국 한국고 베터 댄 메이. 발음이 좀 이상네. 오 음. <웃음> <웃음> okay, I, I, I will follow your Facebook. Uh, 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전화하게 오케이. Okay? 그래 음. 같이 한국말 아. 합시다 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 한국에서 e 국에서 한국에서 서서 반갑습니다 <웃음> 잘서만나서 반가워 네뭐국에서어국에서한국어서한국에 아, 네. 오케이 에서한국 오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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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저 한국말 잘 못했어요 <웃음> 나도 못해요 결혼했어요? 네네 나비 어... 결혼했어요? 나비 응? <웃음> 진짜 귀여워 <웃음> <웃음> 진짜 귀여워 <웃음> 이런. 음. 어.. 이런.. 어.. 두개.. 두개.. 누구세요? 두개 사람? 에? 두개.. 두개.. 너 두개? 두개.. 친구.. 친구.. 어.. 친구랑.. 친구.. 친구랑.. 진짜 머리카락 많이 예쁜데.. 안녕.. 네.. 안녕하세요.. Mana, s o 니다 a n g Arsul, Mundi, dan p a tuh, a 응? 어, 어, 어, 디 어, 어, 아, 요 어, 어, 디 어, 어, 어, 어, 어, 사 와우 wow. 부산, 부산 제일 좋아 좋아해 부산 한, 한국 되게 좋아하시는거다 네 좋아해 한,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와우 영어로 글씨가 뻐 <웃음>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아 네가 고단도록 정말 증거처럼 정말 정진이 넘 어디서 난안안했요 당신은 기다리세요 무슨 노래 알아 장윤정 장윤정 장윤정 장윤정 한국 안 어려워요. 한국 가와서아 지금 안산 사라요. 음, 부산, 가, 안산. 부, 부산, 부산 가고싶펀데노레카시갈래 저기 부산데아 미아 사라예요. 저 레사. 여레 就就등下요哟嗯이有没有什么那个明天可 아케 유可以明天可以明天可以明天可민明天可以明민可以 존 민소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마나소 방압스니다아 지페 혼자 사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 아 어디서요 지금 어디 사세요 어 한국에서 사세요 아 한국에서 어디서요 <웃음> 대구에서 살고 오, 있어요. 대, 대구 사람이요. 송소, 대구 송소. 음, 동대구. 서대구. 어, 서대구 알았어요아누구세요아요 <웃음> 사람? 남편 응? 어? 요 음? 사람 누구인데? 남편 아 아니요 친구. 아 친구. 여자 <웃음> 남자요. 여자 여자. Oh. <웃음> 아, 나 기억해 okay. 아, 아, 아 남자. 아, <웃음> 아 뭐라 고요 Where are you from? I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오, 그래요? 아지뭐 <웃음> 직업이 없어요? 왜요? 없어요? 아, 미사그로면은미스사리에요스물 어, 하나. 스물한나 음. 아, 진짜 이쁜데? 나이 있어. 남신 이세요 남신? 나 남신이세요 남신? 남친 없어요.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웃음> 어? 아... 바, <웃음> 밥 먹었어요? 밥, 밥 먹... 먹었어요 아... 아 예, 양치킨 후라이치킨? <웃음> 치킨 아니고 몽골 음식 아... 먹어요왜 친구... 나 몽골 왜 친구... 어... 얼굴이 안 보여? 친구 부끄러워. 안 <웃음> j 안녕하세요. 어디서세요? Hello. 안 j 어머 해요? 어제 만났어요. 어, 어제 만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어, 어. 왜웃 왜? 웃음? <웃음> 그냥 뭐. 음. 어디 가 타와서요? 왜 여기에서 아,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음, 나도. 아, 아. 너 한국말 잘하시네. 아니요? <웃음> <웃음> 저 한국말 잘못했서요 <웃음> 어. 나도 못해고그 여론 했어요? 이거 네 나비. 여론 어. 했어요? 나비 신사귀 오 신사귀 오 이런 두 음, 어, 누구, 누구 아, 누구세요? 두이 사람. 두투두에너두에두 투이에. 친 친구라. 친구라. 진짜 머리카락 많이 일본데. 안녕. 네, 안녕하세요. 만나세니다 어, 아,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응? Timple t i 데 p l e c a e n o a 어디가서요? 응? h o 어디가서? 아다 뭐예요? 어 n 어디 어라 o yang kemarin itu yang pun sama aja. Oh, oh, oh, oh, oh, oh, o h h 제 띵? 어.. 한국말.. 고, 한국말 공부해요 한국말 공부해요 아..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어.. 네, 네, 네. 아, 같이 공부해 응 <웃음> 아.. 몇 살이에요? 같이 둘? 음.. 네? 뭐라고요? 술주 스무하나 스물하나 스몰 하나 오케이 n n a 요와 진짜, y o 데음 e g o o 비 She c 모선 일해? be, s 김용 김용인 김용인? 아잘 모르겠어요 진신 요, 보대. s 섹시. y y o 프리티. r t y i n eh? Nam s 좋아 e 남신 없어 s 오케 u 오케이, y o Okay, okay, g 노 r a s u Ah,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 그래요? 다음 <웃음> 주 태국 가고 싶은데 음. 음. 한일? 한일 알아요? 한일? 우세요 한일? 음. 한일, 한일 좋아해 미국 사람 만아요 음. 아, 한일 재미어요 한일 아, 떡볶이 어. 노래 불어줘 아, 노래방 노래방 가야 돼. 정말 전 것처럼 <웃음> 노래 불러줘 지금 정말 전 것처럼 나나나당신는 나는. 이는나아나나 나는. 나는. 아, 노래, 노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 괜찮아, 이... 아, 노... 나... 아. 나... 해봐, 해봐, 해봐. 아, 에... e h i j k 진짜 잘하시네, 노래, 한국 노래. <웃음> 아. 사랑, 하네 n 지 a i s a r p e i o t a e 그대가 그가 생가 기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마무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 어 어디 가는데? 굿바이 d 어 가지 마세요. 나 보고 싶은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나 진짜 이... 아 진짜 예쁜데 다, 다른 사람 어, no, no, no, no. 다른 사람 없었어. 약속해줄래? 진짜 너만 예쁜데. 아 아니거든. 그... 머리 가라 길어요? Morikarakiro? Morikarak Baba. Wow, you look so pretty. Chincha money, you b n d e w o sexy. All curry yipo, all curry. Morago? All curry yipo, yipo yo. What's that? Timple? Timple? You have Bye. Timple? Timple? Timple? Ah. 뽀뽀추케 <susurra> 케 <susurra> <susurra>